검도나 펜싱 시합 또는 탈싸움을 하는 꿈. 상대방을 이기면 다툼이나 말썽이 생기고 자신이 패배해 얻어맞으면 질병이나 손재및 무한히 발생한다. 고기를 칼로 써는 꿈. 건강을 조심할 꿈이고 개고기를 먹어보면 구설이나 손재수를 조심하라. 고대의 돌칼창 등의 무기가 보이는 꿈. 오래된 유적지에서 북부급 유물과 보물을 발굴해낸다. 신기한 무늬의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내놓는다. 과일을 손에 들고 식칼로 자르는 꿈. 희귀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된다 이런 꿈을 꾸었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교회 절에서 칼보물 등을 하사 받는 꿈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거리가 깨끗이 해결된다 당신의 앞길에 은혜가 가득할 대길몽이다 각 방면으로 행운이 뒤따른다 군인용 칼을 얻은 꿈 자신의 지위가 높아져 여러 방면으로 몰두하게 된긴 칼을 얻는 꿈 아내나 애인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예상되는 꿈. 남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꿈. 남의 가슴을 칼로 찔렀던 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게 되거나 경쟁자에게 큰 영향을 주어서 당신이 우세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또는 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잘 처리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남을 칼로 찌른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실력으로 물리친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 남의 칼을 죽는 꿈. 외부에서 소식이나 손님이 오게 된다. 남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는 꿈. 성적인 행위에 호기심이나 불안감이 반영되는 꿈. 낯선 여자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찔린 꿈. 재수 없는 애군이 찾아들거나 능망경등과 같은 질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될징처 누군가의 목을 칼로 베었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노력을 했으나 성과가 없는 꿈. 달려드는 용을 총이나 칼 따위로 죽인 꿈. 주변 인물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제압하게 됨. 덤벼드는 용을 칼낫등의 무기로 죽이는 꿈. 덤벼드는 용을 칼낫등의 무기로 죽이는 꿈은 일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업을 완수하게 된다. 돼지머리를 삶아서 칼로 썰어 그 일부를 감추는 꿈. 사업상 장부를 위조해 세금의 일부를 급한 곳에 활용하게 된. 두 사람을 단칼에 베어 죽인 꿈. 한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일을 성사시키게 될 징조. 모과 한개를 칼로 여러 쪽으로 자르는 꿈. 생산 및 주식에 투자한 것이 뜻밖의 허황을 맞아 두툼한 배당금을 받는다. 부모의 유산, 부동산 등을 형제끼리 나누어 차지한다. 목에 칼을 쓰거나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지는 꿈. 오한이나 질병 등 재난, 손실을 치르게 된다. 물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썰어서 깍두기를 만드는 꿈.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 간의 싸움을 하다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법적 지분인 몫을 각자가 차지하게 된다. 생산, 소비, 지출, 실패 등이 있다. 물건을 칼로 자르는 꿈 어떤 일을 하는데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정확히 구분할 일이 생길 징조. 물고기를 창 칼이나 막대기 송곳 따위로 찌르는 꿈 질병이 생기거나 몸을 다치는 우환이 발생하게 된다 뱀이 칼을 삼키거나 큰 뱀을 칼로 베어 죽인 꿈 지위가 높아지거나 재물을 얻는 등 만사가 대길할 징조. 세은돼지 머리를 칼로 썰어 그 일부를 다락에 넣어둔 꿈 전세금의 일부를 차용 형식으로 얻어 쓰고 일부만 남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상대방과 칼싸움을 하는 꿈 시비가 생기거나 자기와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경쟁하게 될 징조. 상대방을 칼로 죽인 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될 징조. 상대방을 칼로 찔렀는데도 죽지 않고 자기를 좋다 오는꿈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징조. 상대방의 가슴을 세게 때리거나 칼로 찌르는 꿈 경제업체의 핵심적인 부문에 타격을 입혀서 자신이 이득을 얻게 된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는 꿈 실제로 싸움과 소송이 생기거나 나쁜 자에게 공갈 협박을 당한다 수술, 사고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칼춤을 추는 꿈 어떤 자가 자신의 일에 시비, 비평등을 한다 손가락 두 개가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리는 꿈 형제 또는 동업자, 친구 등을 잃게 될징초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시칼을 버리는 꿈 자신의 성적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생각을 나타낸다 실수로 칼이나 도끼에 다치는 꿈 돈을 잃게 되거나 재수가 없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 알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총탄 탈 몽둥이 등에 의해서 타살되는 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남의 힘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며 일이 이루어진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칼을 남에게 떼앗기는 꿈 사업의 부진이나 차질 또는 업무와 연관된 낭패 내지 손실, 재물의 파탄이 발생하는 장애를 치르게 된다 여성이 큰 칼을 차거나 빼어드는 꿈. 온수가 대통하여 입신공명할 길몽. 여자가 보검을 지녔거나큰 칼을 빼어드는 꿈. 임신을 하거나 이권이나 재물이 생기게 된다. 예쁜 처녀가 시퍼런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뽑는 꿈. 능마경 또는 가슴에 병이 들어 수술받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옛날 장군들이 칼을 가는 꿈. 협격한 공을 세울 것을 암시한 꿈이다. 작가, 예술가, 예능인 학자, 운동선수들에게 최고의 길몽이다. 곧 유명해질 꿈이다. 의사가 수술 칼을 보여주는 꿈. 실제로 지병과 사고로 인하여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수술, 사고 우한 등이 발생한다. 의사가 자신의 칼로 수술하는 꿈. 자신의 사업이나 일을 다는 사람에게 평가받게 되고 이를 비판하거나 검토하게 될 징조. 이무기가 칼찬 사람의 주의를 애워싸고 있는 꿈. 경영하는 일이 잘 진행되며 특히 활을 쏘아서 뱀을 마치면 운수대통하고 재수가 있을 징조. 잉어를 칼로 외치다가 살을 베는 꿈 교통사고를 당하다가 수술을 하게 된다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자신의 머리칼이 백발이 되어 산신령처럼 보이는 꿈그 모습이 당당하다면 건강 장수, 편안한 생활, 높은 인격을 누림 자신의 칼을 남에게 주거나 잃어버리는 꿈 자기의 권리나 명예를 잃을 꿈 자신의 칼이 녹슬어 있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암시 자신이 칼로 찌른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고 그것이 자기 몸에 묻는 꿈.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일이 생기거나 남의 사업을 거들어 돈이 생긴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칼춤을 추고 있는 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일에 시비, 비평 도전을 해올 침조 장대 칼총 기타 무기를 들고 춤을 추는 꿈. 협조자, 단체 또는 과학의 힘을 빌어 상대방을 공격할 일이 있게 된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거나 적의 총에 맞던가 창이나 칼에 찔리는 꿈.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되고 관공서나 공기관과 연관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며 원하는 목표 또한 성취되고 여러 사람들의 추대 내지 존경을 받게 된다. 지위가 높은 기인에게 화려하게 치장된 총이나 칼을 선물 받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월급쟁이는 승진 영전하며 지위나 명예가 높아지고 재물과 이권이 생기는 소망성취와 더불어 부기가 얻어지게 된다. 미혼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며 장차 귀하게 출세할 자녀가 임신될 태몽인 경우도 있다. 창팔도끼 등의 무기에 찔려 피를 흘리거나 우려가 치밀어 분노가 폭발하는 꿈. 음식이 생기거나 재물의 이득이 얻어지고 구하는 일이 의도대로 성취된다. 처녀가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가 뽑는 꿈. 가슴에 관계된 병을 얻어 수술을 받거나 주변 인물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징처 처음 본 여자에게 칼로 가슴을 찔린 꿈. 여기서 처음 본 여자는 간호원을 상징하여 병에 걸려 수술할 일이 생길 징처 또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해야 하거나 성과가 없을 징조. 총칼을 가지고 자살하는 꿈, 부귀명화를 누리게 될 길몸이다. 칼창 등에달을 몸이 베어지는 꿈, 사람을 베거나 나무로부터 당하여 피가 나는 것을 보면 금전상의 행운이 있다. 다른 사고라도 피가 흐르는 것을 보면 재운이 있다. 칼로 모과를 열어 조각낸 꿈, 생산 및 주식에다 투자한 것이 뜻밖의 호황을 맞게 될 징조. 부모의 유산을 형제끼리 나눠 갖게 될 것을 암시. 칼로 물을 자르는 꿈 임산부는 혹 유산이나 임신 중독이 생기고 사업가는 실패수가 있다. 칼로 물건을 자른 꿈 어떤 일을 하는데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을 정확히 구분해놓는다. 칼로 사람을 찌르는 꿈 도리어 세력을 잃게 되지만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칼로 시원스럽게 찌른 꿈은 현실에서 통쾌한 일이 생기고 권세나 지위를 얻게 된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죽지 않는 꿈 운세감 없이 불길한 흉몽으로 매사가 어렵게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게 될 징조. 칼로 상대방을 뺀 꿈.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칼로 음식물을 썰거나 나무 연필 다위를 깎는 꿈. 어떤 일을 분할, 분배, 정리할 일이 있게 된다. 칼로 이불 또는 베개를 찢어 훼손하거나 칼을 침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꿈. 근친 가족, 배우자, 연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사업 또는 재물과 연관된 일이 말썽이나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칼로 잉어를 자르다가 살을 베인 꿈. 사고를 당하게 될 징조.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질 것을 암시. 칼로 황룡을 베자 큰 소리를 내며 죽은 꿈. 적을 물리친 승전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될 징조. 칼에 가슴을 찔리는 꿈. 말썽이 많던 일들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된다. 칼에 관한 꿈. 협조자, 방도, 능력, 권세힘 위험물, 이펜탄자, 펜 등을 상징한다. 칼의 목이 잘리는 꿈.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거나 사건 관계로 위법 조치되어 구속된다. 칼의 손이 베이는 꿈칼의 손에 베이는 꿈은 일진이 사나워지고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손이 절단되는 그러한 꿈보다는 강도가 약합니다. 칼에 찔려 다리에서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명성을 함께 얻게 됨 칼을 남에게 빌려주든지 빌려왔던 칼을 되돌려주는 꿈 우한 내지 손실이 발생하여 곤란과 말성을 겪고 재물 및 직장과 연관된 피해를 치르게 된다. 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잃어버리는 꿈. 자신의 권리나 명예를 잃는 등 흉하고 좋지 않음. 칼을 들고 덤비는 강도에게 쫓기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중단되거나 윗대운 상태에 빠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할 징조의 꿈. 칼을 물속에 던져버리는 꿈. 아내나 애인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칼을 빼어들고 있는 꿈. 남의 글을 논평할 일이 생기거나 좋은 방도. 능력, 협조자에 의해서 계획한 일이 잘 추진된다. 칼을 빼어들자 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꿈. 술이나 음식이 생기고 연회에 출입할 일이 생기게 된다. 칼을 차고 쇠사슬을 쓴채 집으로 들어오는 꿈. 부설, 규쟁 및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칼이 가만히 바늘로 변하는 꿈.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도를 얻게 된다. 칼이 녹슬거나 부러지는 꿈. 정신적, 육체적인 명에 걸리거나 협조자가 튼튼치 못하고 패배, 좌절, 성불능 등이 있게 된다. 칼이 하천이나 우물 속으로 떨어져 분실하는 꿈. 가까운 가족이나 처첩에게 흉엄한 일이 발생하거나 손재수가 생기게 된다. 칼이나 도끼 등의 날이 저절로 부서져 망가지는 꿈. 장차큰미권이나 재물이 생기며 지위가 높아지고 입신. 성공과 번창이 따르게 된다. 칼이나 도끼를 갈아서 나를 세우는 꿈. 널리 명성을 떨치고 입신. 출사할 기회를 얻게 되며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와 발전을 이루고 유명해질 것이다. 칼이나 연장을 땅에 박아 땅이 갈라지는 꿈. 자신의 권력. 주장, 학설 따위로 기성관념을 타파할 수 있게 된다. 톱질을 하든가 칼, 도끼, 대패 등으로 자잘하게 자르고 부수는 일을 하는 꿈. 재물이 흩어지고 경영하는 일에 재수가 없으며 장애와 손실을 겪게 된다. 못질만으로 물건의 형체를 만들어야 이롭다. 항탈로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꿈.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 일이 잇따라 성사된다. 칼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